안녕하세요. 2병골프학교 OK Swing Golf Academy 오기루입니다. 오늘은 요 골반 레슨 마지막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골반 탁 하면서 탁피니시까지 밸런스를 잡아보자 이 레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사실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그 레슨을 드렸더니 질문이 쏟아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측으로 밀어 쳐야 하는데 골반을 돌리려고 하니까 아무리 사이드 블로우를 해도 공이 우측으로 출발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 내용도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하는 추가적인 레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는데요 골반을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골반으로 효율적으로 어? 이렇게 연주하는 방법 골반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방향을 통제하는 방법 조정하는 방법 그 레슨에 대해서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절대. 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뭐 골반을 쓴 다음에 딱 쓰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건 이제 정석적인 부분인데, 아, 이 골반에 대해서 질문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편을 딱 집어 넣었는데, 뭐 하나 더 넣는다고 다를 건 없으니까, 여러분께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어, 지난 시간에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골반을 무조건 세게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서를 할수 있는 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는 골반을 써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습관이 돼서 공을 우측으로 밀어 칠 수가 있지만 골반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분들은 자꾸 공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나가서 우측으로 출발을 안 해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골반이라는 건확 잡아채서 왼쪽으로 출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옥스윙은 이미 안으로 뺄때 골반과 어깨선이 우측으로 바라보죠. 우측으로 바라봅니다.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만 치면 공은 우측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우리 11만 대군 옥팸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재미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골반으로요. 막 이런 걸 해요. 실제로 저희가. 보세요. 골반을 딱 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골반이 내가 의도한 방향을 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의도한 방향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골반이 막 방향을 확 정하는 게 아니라 딜레이 시키거나 아니면 일찍 끌고 가거나 이제 그런 역할인 거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백스윙을 딱 뺐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치면 그쪽으로 갈수 있지만 더 치고 싶으면 더 밀고 싶으면 골반을 한번 싹 여기서 바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한번 튕겨요. 이렇게 한번 튕겨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 같죠. 여러분들 막 몸부림 칠때 막, 어, 막 해갖고 막 어, 림보를 한다든지 그런 거할때 쓰는 그런 움직임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발은 붙어 있죠? 제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더 밀어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여기에서 골반을 가서 한번 싹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자, 갑니다.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밀면 라인이 우측로 갔다가 싹 들어오는 이러한 액션이 취해져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야, 지금 나는 골반 돌리는 것도 힘들어지겠는데, 그걸 내가또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걸 알려줘? 이걸 기술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몸부림 치는 걸로 받아들이면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보세요. 잘 봅니다. 여기에서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탁 빼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반대로 이건 한번 각을 갖다 우측으로 더 비는 거지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약간 뒤꿈치 드는 식으로 이렇게 들면 공이 위로 쑥 올라갑니다. 한번 보세요. 자, 똑같은 백스윙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쭉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하긴 뭐 이제 끝에서 돌아 들어오긴 하지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가지고 아니면 클럽 페이스만 가지고 그걸 조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골반의 액션을 이렇게 쓰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옥스윙은 우리 우측으로만 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반대로 백을 빼고 골반을 확 이렇게 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뺄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칠 수. 있는 샷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왼쪽 보고 치면 되지? 이런 것도 골반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설명이 됐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어깨 파가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쥐어짜는 참기름 스윙이라고 해서 어깨 파가 등장을 할 텐데, 이 골반을 갖다가 제가 가지고 스윙을 합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젖혀 놓고 그냥 골반만 당기면. 공은 날아간다는 이런 느낌의 스윙을 들었지만 이거는요,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는데 좀 다소 아쉬움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저건 당겼잖아요. 여기에서 약간 우측으로, 이렇게 배치기 식으로도 한번 밀어보고, 당겨놓고, 좋죠?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기로 한번 밀어도 보고, 이건 배치기로 골반으로 이렇게 돌린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높이는 변화는 없지만, 약간 우측으로 출발하는 각도를 좀더 크게 썼고, 그 다음에, 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화면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딱 보고 좀더 높게 쳐야 되겠다면 젖힌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골반을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무릎도 같이 써지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 골반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오른 골반 뭘 이걸 할 거예요? 안 돼요. 왼 골반으로 돼요. 그리고 왼 골반을 잘 쓰면 앉아서 일어나는 타이거 킥까지도 가능해요. 자, 봅니다.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킥으로 치게 되는데 와 확실히 큰 동작을 하니까 공은 엄청나게 뜨는데 가지고 들어오는 게 상당히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 레슨은 공이 마음대로 우측으로 밀어지거나 높이가 어떻게 안 되거나 그런 응용력이 부족하신 우리 옥팸 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응용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골반을 무조건 팍팍 팍 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수평 타격이 되니까 그러면 높이가 낮아지니까 이걸 약간 위로 위로 돌려봐야 되겠다. 동작은 크지 않지만 스윙 전체. 여기에서 가운데서는 요만큼밖에안 움직이지만 끝에서 굉장히 올라가겠죠. 백스윙처럼 요건요만큼밖에안 되는데 막상 위로 올라가면 각이 커지는 것처럼 그러한 역할로서 큰 각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골반을 사용하는 법을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려움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줄 알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pglee.gmail.com으로 영상 보내주시고요. 아 제가 최근에 그 아이클루 플레이어라는 그 앱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활용을 해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약간의 수정 부분이 있어서 기다렸었는데 이제 해결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분석을 해서 또 레슨까지 풀어드리는 그런 코너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 욱 학교 오케이 스윙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